네, 그 다음 네 번째 조언이 나왔어요. Share common interests. Share common interests. s a r e 하세요. 공유하세요. 예, 네, 공통된 관심사. 관심, 흥미의. 예, 네, 복수가 붙었네. 공통 관심사들을 함께 나누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때 서로 관심 있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 You can't have a conversation by just listening. 세요? 아까까지 내가 듣기만 한 거잖아. 잠깐 얘긴 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은 자 대화를 하다 근데 할수 없다죠. By just listening이니까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듣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치는 only 같은 거예요. 네. 듣기만해서는 대화를 할수 없어요. 당연하지 나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what do you and your partner. 예, what do you and your partner가 하나의 어입니다 덩어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는 having common. 자, what do you what do you and your partner having common.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나요? 예,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무뭘 갖고 있나요? 근데 모르니까 와씨 이제 음사가 됐어요. What do you and your partner having common? 근데 이제 뒤에 예를 들면 이런 거냐 이거죠 Do you both? Do t h like sports? Do you both like sports? 둘다 like 운동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Talk about your favorite baseball team 예, 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제일 좋아하는 어디 스포츠인 건데 여기서는 예를 든 거죠 예, 예를 들면 야구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자, 여기 스포츠니까 야구팀이 나온 거지 여기가 만약에 뮤직이면 음악이 나와야 되고 그죠뭐 그림이면 그림이나 예술이면 그러니까 그게 주제랑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then,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common interest를 하라는 얘기 common interest를 share 하라는 얘기예요 you like baseball right? 너 야구 좋아하지 그치? 그럼 so do I. 음, 나도 그런데 let's talk about it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공통관심사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하라는 거야. 예, 적극적인 그 리스너 비언 액티브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그 다음엔 듣지만 말고 말도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내 얘기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공통관심사로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Pay attention to the listener. 이제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 상대방은 뭐하고 있어? 슨입 listen 입장이 방상었어요상해서 상대방. 상대방에 t 해서 Pay t e n t i o t e n t o i o n t o n l 에 s t e n 기 i s 기 e n l 이 s t e n l i 이 t e n l i 이 t 는 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 i s e n listen l 대 s t e n listen l s o m e s t i m e s t e o p e l t e m a i n l t e e l t e n e n t e n t e n i n s t e n i t e n i s t e i t n i t May not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은 뭐에관심있어 여러분의 주제에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Sometimes 아까 from time to time이라 했고요. Sometimes may not be interested in your topic. May not be interested in your topic. Interesting이 아니야. Interested예요. Interesting은 네, 영화나 음악이나 뭐 노래나 그런 게재밌으면 ING지. Interesting movie. 이렇게. 근데 지금은 피플이 인터 스티드 해야 되니까 때는 인투 스티드라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Don't say, Hey, wake up. 말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Or why aren't you listening to me? 그러니까 이런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야, 야 정신차려. 너왜내 얘기 안 듣고 있어? <웃음> 왜? 내 주제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내말 들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요게 해결책입니다. Change the topic, 주제를 바꾸세요. Or your partner will, will fall asleep. Your partner will fall asleep. Change the topic하지 않으면, or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핵심입니다. 이건 일과의 문법 중에 하나요. 예,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파트너는 잠을 들지 몰라요, 잠들지도 몰라요. 잠, 아, 잠이 들 거예요. 그치. 아우 졸려. 얘 봐. 눈좀 봐요. 얘, 졸려 죽겠어. Change the topic or your partner will fall asleep. 음. Change t h topic 해놓고 여기 물어보는 게 and냐 or냐를 물어봐요. and는 그러면 이고요. or는 그렇지 않으면 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 내용을 잘 봐야 돼요. 화제를 바꿔라. 그러면 잠들 거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잠들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or 예. 명령문 뒤에 or 그렇지 않으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and 가 그러면이고요 그리고서 give the other person a chance to talk 자 이제 나만 말할 게 아니라 주어라 the other person에게 chance to talk 덩어리가 이렇게 돼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give the other person, give the other person, give the listener 죠그 듣는 사람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 예, 이것도 또 중요한 거네요. c h a n c e 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는 당연히 형용사죠. 스트사가 h 용사로 쓰였어요. 아까도 있 뭐. 음. 되는 되는 a 지 r n a e t s o u e a t s 는 o u r t i p o s t o b e c o n m e a g o r o d l i s t e n e r 이거 m e 아요 a 금은 A c h a n c e to talk. 말할 기회 말할 기회 이제, to, talk가, to talk. 가 t o talk. 이 o talk. To talk. t 사 talk. To talk. To talk. To talk. t 나 talk. To talk. To t l o t l k o t a l o t To t a a l o t o t e a l t t a l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랑 중얼중얼중얼 중얼. 상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했었지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중얼. 야 내가 그 얘기 했었지 이러면서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I'm talking too much. 음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Let's change the topic. 대화를 바꿔 아, 주제를 바꿔 보자. 이렇게 바꿔 주세요. 안 그러면 졸리, 졸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섯 가지 조언이 다 나왔어요. practice these tips practice 연습하세요 역시 명령문 이에요오 나왔습니다 명령문 뒤에 드는네 그럼 면이죠 practice these tips 이 다섯 가지 조언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겠어요 you will soon be a great talker 예,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음, be a good listener가 아니라 참 예, great talker be a, 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지 예, soon be a great talker.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 great이나 good이나 마찬가지고요. 예, 말을 잘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talk well.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말을 잘하는 거. 뭐 이거보단 이런 예,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will soon be a good talker. 가될 거예요. 곧. 그리고 또 명령문이 또 나와. put others first. put first 는 우선시하다라는 이제 로외웠는웠 다른 사른사을 먼저 놓으세요. 먼저 세으세저생저해주해 주세요, 사른사을 먼저 배저하세하세요 소리로 w p u t o the r s f i r s t 다른 사람을 먼 o 생각해. 그러면 e v e r y o n e w i t o n w t n t e o t o w i t h w o i the o n who is t o n t e t o n t w o t o n t o t w o t 명사겠죠? 목적으로 음, 쓰인 거는 명사니까 다르죠. 같은 투부정사지만 요번에 그게 꼭 나올 거예요. 네, 투부정사는 해석도 잘해야 되고 또 의미도 잘 알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음, 다섯 가지 조언을 다 공부했으니 여러분은 정리 잘 해두세요.